서울 강남 경찰서 강력 3반의 귀염둥이 막내 방재수는 베테랑 형사이자 팀내 에이스인 오영달의 파트너로서 넘치는 패기와 열정을 지닌 폭풍 열혈 형사입니다. 전반적으로 몹시 힙하면서도 YDG가 랩하는 느낌. 평상시에도 사지 육신의 수액이 넘치는 힙합의 대마왕이죠 끓어오르는 젊은 피답게 정의감도 투철 싸가지가 분실물 센터로 접수된 애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하고 막내 둘만 살려주십시오 아, 내가 다 시킨 겁니다 내가가 아니고 제가 제가 뭔가 아니다 싶은 상황에서는 선배고 나발이고 쓴소리를 장렬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부족한 살짝 피곤한 스타일의 순박하고 착한 남자입니다 부리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선천성 다혈질을 장착 범죄자 앞에서는 거의 깡패로 돌변하는데요 몇일 됐습니다 어디서요? 나이터에서 어떻게? 맥주병 따더러 맥으로 사람 짓장수 깐거 아니야? 아까 깍임 누굴 깍니까 하지만 파트너인 오영달에게만큼은 굳건한 믿음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뜻한 말로 용의자를 설득, 자연스럽게 자백을 유도하는. 왜 미련하게 다 뒤집어서 평생을 썩을려 그러냐. 계란이라도 하나 더 풀어줘. 갔습니다. 먹어, 엄나 의외로 섬세함이 있는 친구입니다. 본청 과학수사대 감식반원 강나나를 열렬히 짝사랑하는 중이며 나름 마음을 어필한답시고 불심검문을 자행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읊어대는 괴랄한 대쉬를 보여주는데요. 강나나 760624-2235013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2 청호 빌라 302호 760624-2235013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2 청호 빌라 302호 강나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2 청호 빌라 302호 건물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 아닌가? 사실, 이 정도면 그냥 스토커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 시대에는 이런 게 먹혔는지 결국 강나나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야, 이쯤 되면 그냥 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전투력은 그럭저럭 쏘쏘한 편 기본적으로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달려드는 불도저 스타일입니다 수적 열쇠 따위 개나 주라며 단신으로 돌격 그리고 신나게 다구를 쳐맞는 세상 단순한 친구지만 <웃음> 다행히도 1대1 상황에서는 나름 괜찮은 싸움 실력을 보여주었죠 총이 있어봤자 던지기밖에 못하는 개똥 같은 현실과 맞서 싸우며 힘겹게 고군분투하는 형사들의 이야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집니다. 영화 속 형사들은 전투력 만렙 찍은 슈퍼 히어로도 아니고 썩을대로 썩어서 똥파리가 꼬여있는 비리 형사도 아니었죠. 그냥 세상 평범하고 평범하고 평범한 형사들의 이야기 방재수는 그런 평범한 형사들 중한 명입니다. 형님 경찰이 한 달에 168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 알아요? 야간 근무도 15일이나 하고 있지만 야간 수당이 75시간까지만 지급되는 건 모르죠.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순직 1위가 경찰인 거아니야이 말이야. 너 그런 거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니냐? 예. 왜? 있어 보이잖아요. 가서 커피 한 잔만 타. 윤지욱 형사는 거대 범죄조직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는 남자입니다. 온몸에 오바루크 자국이 심란하게 나있으며 팔다리 곳곳에 철심이 박혀있는 일명 600만불의 사나이였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룸에 모여있는 조폭들을 신나게 후려패며 등장. 시스템화를 기반으로 한 실전 무술을 사용하여 몹시 잔혹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이쑤시개를 이용해 이가 아닌 다른 데 쑤셔주고 킹크랩 앞다리로 볼다구를 찍먹 쭉 뻗은 팔다리를 가열차게 휘두르며 다큰 성인들에게 수갑 대신 기저귀를 채워버립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받쳐 들고 원펀맨으로 변신 적들을 신나게 좁어면서도 옷이 하나도 젖지 않는 신비한 매직이 펼쳐지는데요 비가 무지 많이 오는 날인데 옷이 안 뭔가 싸울때도 멋지고 말할때도 멋지고 혹시 너 여기서 담배 폈니? 너 혹시 여기서 담배 폈니?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괜히 막 멋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지욱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으니 누구보다 남성 호르몬이 흘러넘치는 울트라 마초임에도 불구 하고 사실 그의 진짜 모습은 세상 여리여리하고 곱디고운 여성이었던 것인데요. 아 어,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욱은 트랜스젠더입니다. 학창시절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뒤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거듭 급기야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명색이 느와르인데 이대로 해피엔딩이 될 리는 만무했겠죠. 죽자고 달려드는 조폭들의 공세에 결국 같은 팀 후배가 칼을 맞아 죽게 되고 설상가상 첫사랑의 여동생마저 놈들에게 납치된 상황. 아가씨 얘기를 하니까 윤지욱이가 말을 안하네 이제 킹받은 지 t o 할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스크린 전체를 피바다로 물들일 분노의 칼춤 뿐이었죠 아! 아! 화끈하고잔인한시9금 액션과 더불어 차승원의 색다른 연기 변신이, 시선을 강탈하는 영화, 지금까지 하이힐의 윤지욱이었습니다기 전까지 아말도안 합니다. 마세요내 혈액 DNA. 조윤수는 대한민국세기말 비리 형사의 표본 같은 남자입니다.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술집에서 꽁수를 마시는 건 기본. 사퇴 가십시오. 어. 가시는 길이 꽤나 험할 겁니다. 손님 미어 터질 거요 어? 아, 우리 다녀가든 재수가 좋으니까. 아, 그럼. 예, 예, 예, 예. 안녕히 가십시오. 근무 중에 빠진 코 영업장을 방문하여 기계를 조작해 강제 잭팟을 터뜨립니다. 그밖에도 노점에서 파는 카세트 테이프를 공짜로 받아 챙기고 매일같이 관할 구역의 정과자들을 불러내 끼니를 해결하는데요. 사는 곳은 7평짜리 자그마한 사글쇠빵이지만 사실 이곳은 페이크에 불과 실제로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뒤 넓은 정원이 딸려있는 의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뭔가 큰 돈을 삥땅 치는 것 같진 않은데 자잘 자잘하게 받아 처먹은 게 최소 수십억은 된다는 뜻이죠. 극 중에서는 무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등장 한주 동안 지은 죄를 매주 일요일마다 회계해서 속죄한다는 설정입니다. 일종의 등가 교환 같은 건데 뭔가 미묘한 느낌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 실전에서는 말 그대로 베테랑다운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취조실에서 자해를 일삼는 공갈범에겐 되려 맞불를 놓으며 참교육을 시전 아, 실적에 목말라 하는 파트너에게 제대로 건수를 잡아주겠다며 하룻밤 동안 100여 명의 범법자를 체포하는 초유의 기록을 달성 매지은 불법이야 미성년자 유용업금저지도불법이지 안된일이만 노점상도 그 불법이긴 마찬가지지. 아!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피해자의 시신에서 피를 찍어 맛을 보는 전대미문의 명장면을 연출해 줍니다. 응고된 상태를 보니까 하루 정도는 지났군 하지만 이런 막장 경찰에게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언제나 FM만 고수하던 파트너가 선을 넘기 시작하자 갑자기 날 쏘고 가라며 개과천선을 시전. 내 <놀놀> <놀놀> 놈은 날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난 과거에도 경찰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틀림없는 경찰이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기는 뼛속까지 경찰이라며 이제 와서 멋진 척을 해버립니다 제 아무리 여기저기서 빙을 뜯고 빙땅을 친다 한들 최후의 마지노선 만큼은 확실히 지켰던 남자 과연 그는 여전히 맥심을 즐겨 마시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커피는 맥심 조윤수였습니다 모쪼록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봉사하고 국가의 충성하는 이 시대의 영원한 파수꾼이 되기를 바란다. 알겠나? 넘치는 열정과 패기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아우 나 씨발 정말 진짜 아니 전백짜리 고수 는거 잡겠다고 이러고 위험하게 있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안 잡을게. 나사 빠진 짓거리를 존리 해대는 통에 오 이건 또왜 내려가고 있어? 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랑 저 일행 아니야? <웃음> 만좀 있어. 마포경찰서 최 하위의 실적을 자랑하는 전대미문의 꼴통 집단입니다. 매일같이 서장에게 불려가 깨지는 건 기본. 나가. 급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이 새끼야! 심지어는 동료들에게조차 놀림을 당하는데요. 아, 아 이번에 환동이도 시내버스가 잡았대매 마을버스였어! 이대로는 팀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던 중 강력계 최 반장이 국제마약조직 소탕을 위해 공조를 제안해 옵니다 왜? 동생 상대로 자존심 상해요? 말아?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어 형 그야말로 형같은 동생이 내려준 천금같은 기회 마약반은 벅찬 마음으로 잠복근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잠복장소로 정해놓은 치킨집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위기에 처하자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you what? 아. 결국 미친 마약반은 고반장의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치킨집을 인수하는 정신나간 짓을 벌이게 되는데요 어차피 이번에 이 무배 못잡으면 다 떨어치우고 치키집 차려야 돼. 몇 개월 좀 땡겼다 치자. 그렇게 뜬금없이 시작된 뜻밖의 치킨 장사 하지만 오라는 범죄 조직은 안 오고 손님들만 줄창 들이닥칩니다 결국 스무스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약반은 실제로 치킨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열 마형사가 만든 갈비 양념 치킨이 소위 대박을 쳐버립니다 어느새 유명 맛집으로 등극하게 된 수원 왕갈비 치킨 팀원들은 시간이 갈수록 치킨의 장인이 되어가고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야, 맨날 닭튀기고 대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원갈비 통닭입니다. 어느새 범인 잡기는 뒷전, 치킨집 경영에 진심이 되고 마는데요. 아니 범인 잡으려고 치킨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되는데, 집팔치킨 그렇게 어느덧 체포영장 대신 현금영수증을 내밀고 범인 대신 닭다리를 잡고 있는 마약반 일동 하지만 어쨌든 경찰은 경찰이죠 결국에는 마약시장의 유통경로를 간파한 뒤 이무배를 추적 잔뜩 킹받은 상태로 본캐를 소환한 뒤 본격적으로 마약조직 소탕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마약반의 홍일점이자 무에타의 동양챔피언 출신인 장현수를 필두로 수원 왕갈비통닭의 주방장이자 전직 유도 국가대표 선수인 마봉팔 마약반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UDT 특전단 출신 김영호 마약반의 막내로서 어마무시한 맷집을 자랑하는 야구부 출신 김재훈 마지막으로 좀비라 불리우는 마약반의 불사신 고반장까지 말 그대로 시원시원하고 통쾌한 액션이 펼쳐집니다 이병헌 감독 특유의 병맛 센스는 물론 등장인물들의 신나는 티키타카가 돋보였던 코믹 액션 영화 한국 영화 역대 흥행순이 2위에 빛나는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손질은 미리미리 해놨어야지 무슨 내가 이렇게 어? 직업정신이 없어 제 직업은? 서도철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 2팀의 에이스입니다. 옆집 아저씨 마냥 서글서글하고 전반적으로 명랑쾌할 호탕한 느낌. 기본적으로 5장 6부에 흥이 참 많은 분이시죠. 불의를 보면 절대로 못 참는 아니 안 참는 성격으로서 아니다 싶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든 뒤 끝까지 물어뜯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만사다 제치고 전력으로 올인 상부의 지시나 압력 따윈 조금도 개의치 않으며 야, 너 혼자 경찰이냐? 시기. 때와 장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말과 쌍욕에 싱그러운 이중주를 들려줍니다. 야이 닭대가리야! 관할 사이에서 사건 종결시서 이리 놓거 아니야! 돈은 없어도 가오가 있으며 아! 아! 자, 죽으려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말빨 여기 계신 분들이 그쪽 형상관면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이 어떻겠어? 더럽겠지, 비시신아 어, 허벅지에 큼직한 칼방과 내 다리 이렇게 됐을 때 형님들 어디 계셨어요? 사우나 계셨잖아요. 지금도 비만 오면 내 다리 쑤셔서 잠을 못 자요. 걸크 터지는 멋진 아내가 있습니다. 아니 맨날 이렇게 돈으로 사람 휘두르는 거 식상하지 않아요? 팀내 에이스인 만큼 전투력도 출중, 기본적으로 관절기에 능하고, 주변 사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성룡 스타일의 스트릿 액션을 구사. 싸가지 없는 애들한텐 싸대기도 화끈하게 후려주는 편이죠 적당히 똘끼 있고 적당히 말안 듣는 열혈 형사로서 입과 주먹은 거칠지만 마음만은 매우 따뜻한 남자 지금까지 정의로 똘똘 뭉친 현실판 슈퍼히어로 서 도철이었습니다 강철중은 서울 강동경찰서 강력 2반의 악명높은 사고뭉치 형사입니다. 86 아시안게임 복싱 은메달리스트 특채 출신으로 투캅스의 조 형사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어마무시한 부패 경찰인데요. 틈만 나면 동네 정과자들을 찾아가 폭력과 협박을 일삼고 뭐, 진짜 거야. 마약을 빼돌려 대파리를 시도 집중 단속 기간 이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된대 에이 씨발 경찰이라서 괜찮다고 그래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잠만 쳐 자는 건 물론 텅빈 서랍 속에는 저스트 모나미 볼펜 한 자루뿐 <웃음> 이 새끼 이거 아예 살 생각이 없는 새끼구만 심지어 조서를 쓸 때에도 타작이나 노트북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조서를 작성합니다 성격 또한 매우 거칠고 오지게 더러운 편 직속 상관에게조차 자연스럽게 쌍욕을 시전하고 에이 그만 때려! 얼마나 아픈 줄 아냐? 말끝마다 끔찍한 협박이 난무하며 사람 머리에 뼈가 몇 개냐? 23개! 네 머리뼈 한 230개쯤 만들어줄까? 오직 주둥이 만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제아의 숨은 고수죠 가끔 너처럼 젖도 모르는게 주둥아리만 산새끼 아! 주둥이로 죽여 당연한 얘기겠지만 싸움 실력도 돈급 최강 웬만한 깡패들은 단한 방에 보낼 만큼 굉장히 다부지고 단단한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아! 한성질하던 곱비리가 커서 된 문제적 쌍남자이며 에이씨 아저씨 요즘 애들은 한성질 하거든요 예? 그 애가 커서 된게 나다 이존만이 이 새끼야 한번 찍은 용의자는 질릴 때까지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어마무시한 압박수사를 시전합니다 아시죠? 어 뭐야 엄마가 아니고 형사거든요 예 적으로 만나면 진짜 최악이고 동료로 만난다고 해도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죠. 대한민국 경찰의 장점과 단점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왠지 정감 가는 느낌의 한국형 안티 히어로. 서울 강동경찰서 강력 2반 강철중이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매직이다 이씨 입새야. 네 손톱.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배고 말안 듣는다 그래서 배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배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종대안아변호로 연병장 두 바퀴다. 명실공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 최고로 강력한 형사. 마석도는 서울 금천경찰서 강력 1팀의 상큼한 부반장입니다 역대 최강의 피지컬을 자랑하는 근육 형사로서 영화 속 실제 사건의 주인공인 윤석호 형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요 금천구 일대를 주름잡고 있는 전설적인 존재이며 등장과 동시에 칼부림하는 남자를 한 손으로 제압 세 아! 아! 아! 아! 어, 그 차장 옆에 있는 당구장 말하는 거 아니야 널로와 웬만한 사람은 귀샤대기 시 한방으로 숨을 먹게 만듭니다. 야! 야야! 야숨 야, 쉬어 숨! 야! 관할구역 조폭들과 적당한 선에서 교류를 맺으며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 각 조직의 보스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고 너 먹었으니까 네가 다 계산해 알았지? 만약 조직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우력을 사용해 화해를 종용. 미안하다. 미안하 대가리 으이 새끼야. 이 개새끼가 죽으려고. 이, 이 개새끼가 아, 진짜 죽으려고 이 만약 조금이라도 개기는 느낌이 있으면 처절하게 응징을 가합니다. 아! 사고 치지니까 말도 안 듣고 아! 용의자 신문 시에는 세고를 꾸겨 버리거나 전 변호사와의 접견을 주선하고 야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진실의 방이라는 초피살기를 사용 헬멧과 두개골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야병시가 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이게 뭐입니까? 이게 야, 또, 또 바로, 또 바로, 또 바로, 또 <웃음> 바로. 근무 시간엔 절대로 술을 먹지 않는 의외의 금면 성실함을 보여주지만 희한하게도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 근무 시간이 끝나게 되죠. 시간이 되게 빠르네.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얼추. 포브스 선정 금천구제일의 아기피부를 자랑하고 아 내가 원래 아기피부인데 요새 건조해가지고 야 이거 좀 발라봐 스킨십 자체를 몹시도 싫어하는 남자 어들 아! 만져 이 개새끼야 성인이 된 이후로는 자신의 팔꿈치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음. 아이씨 아, 나 보, 전투력은 말 그대로 은하계 최강.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거의 100%의 확률로 상대방을 실신시키고. 기분 안 좋으니까 가시라고 형님, 왜? 가시라고. 시발놈. 시원시원한 패대기와 죽방 후리기를 선사하며 속이 뻥 뚫리는 화끈한 액션을 펼쳐주십니다. 무시무시한 피지컬로 상대방을 부수고 노는 파괴의 지왕이지만 알고보면 세상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귀염뽀짝한 동네 형아 하루빨리 이 멋진 형아가 싱글에서 탈출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범죄도시의 마석도 형사였습니다 진짜야? 어 아직 싱글이야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하루, 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너무 멋있어 어떡해